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립 리뷰 영상으로 찾아왔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짜잔! 블랙루즈에서 새로 나온 크림마트 루즈 틴트 시즌2입니다. 제가 원래도 블랙루즈 틴트를 되게 좋아해서 에어핏 벨벳 틴트도 시리즈별로 다 사용을 해보고 그랬었는데 이 크림마트 루즈 틴트 같은 경우도 제가 시즌1을 잘 사용을 했었어요. 이제 새로운 컬러 5가지가 추가가 됐다고 해서 제가 출시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사용을 해보게 됐는데 제품 제형 특성이나 색깔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패키지부터 보면은 이게 기존에 출시가 됐던 크림마트 루즈 틴트 시즌 1이고요 요거는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된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원기둥 같은 길다란 케이스거든요.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별자리 컨셉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어가지고 이렇게 별자리 같은 타로 같은 그런 느낌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뚜껑 같은 경우에도 블랙이고요.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된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계 모양 컨셉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시계 모양 안에 이렇게 달 모양 초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 자체도 훨씬 더 밝아진 느낌인데 색깔 자체도 이번 시즌 2가 조금 더 밝게 나왔대요. 기존에 있었던 크림마트 루즈 틴트들은 조금 채도가 낮고 레드립 위주였는데 이번에 출시가 된 크림마트 루즈 틴트 같은 경우에는 채도 자체도 높아지고 색상이 조금 더 화사하게 출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팁 자체가 약간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네모난 그런 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를 때 부드럽게 잘 펴지고 조금 더 매트한 질감이 살아나게 발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딱 처음에 묻혔을 때 이렇게 양이 많이 나오고 끝에는 이팁 자체에 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주기가 굉장히 편한? 문질문질 해주기 되게 좋은 제형? 우선 입술 색을 죽이고 왔고요. 요거는 짜릿한 7시 컬러입니다. 시간 컨셉이어서 그런지 컬러명이 시간이더라고요. 이걸 발라볼게요. 이렇게 끄덕하게 약간 크림치즈처럼 발리는데그 팁에 양이 없을 때 이렇게 입술 외곽위주로퍼트려주기 좋아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이렇게 겉에만 약간 블러 처리한 것처럼 이렇게 뽀송뽀송 뽀용뽀용해집니다. 이게 발색이 굉장히 잘 되죠? 약간 립스틱을 으깬 듯한 그런 크림치즈 같은 제형이기 때문에 발색이 엄청나게 잘 됩니다. 겉에는 면봉으로 살짝 요거는 딱 오렌지 레드 같은 컬러예요 약간 다홍 오렌지 같은 느낌? 되게 상큼하고 요 색깔 하나만 발라줘도 과즙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요거를 약간 이렇게 묻혀서 불터치로앞볼 부분에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줘도 이쁘죠? 두번째 컬러를 발라줄건데 두번째는 달콤한 2시 컬러예요 약간 오후 2시 같은 쨍한 느낌? 이렇게 입구에다가 양 조절을 살짝 더 해주고 나서 이렇게 되게 보송하게 발리거든요. 그리고 이거 제형 자체가 매트한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각질 부각이 있는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각질을 누르면서 발리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바르면서 끝에 위주로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퍼트려줍니다 이렇게 안쪽 위주로 톤에 남은 양으로 블러셔 톤을 맞춰줍니다. 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그라데이션이 잘 되고 입자가 곱기 때문에 이렇게 볼에 이렇게 올려도 들뜨지 않아요. 이 컬러는 지금 계절에도 예쁜데 약간 가을에 써도 정말 예쁠 것 같은 그런 컬러? 약간 브링 레드 같은 그런 느낌? 이 컬러는 썸타는 내시 컬러입니다. 코랄 색깔인데 이 컬러가 저는 이번 시즌에서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핑크빛? 로즈빛? 그런 코랄 색깔인데 앞전에 발랐던 색깔들보다는 조금 더 여리여리한 느낌? 이렇게 가운데만 바르면 이런 느낌? 이 컬러도 마찬가지로 블러셔로 해줄 건데 이렇게 틴트 대부분에 묻어 있는 걸로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이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바르고 있었던 블러셔인데, 블러셔로 해줘도 너무 예쁘죠? 이게 딱 사랑스러운 로지 코랄 컬러여가지고, 이렇게 발라줍니다. 컬러가 너무 사랑스럽죠? 약간 봄원분들한테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네 번째 컬러는 볼 빨간 8시라는 컬러인데 약간 8시에 해가 질때 그런 노을 같은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노을을 담은 그런 컬러? 근데 진짜 딱이 컬러 촬영하는데 지금 갑자기 해가 지고 있어서 노을이 들어오고 있어요, 소름. 그래서 지금 약간 화면 색감이 아까랑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이 노을 컬러를 찍는데 노을이 들어오니까 뭔가 신기하더라고요. 저만 신기한가요? 안쪽에만 바르고 면봉으로 스머징 해줄게요. 립스틱을 갈아 만든 크림치즈 제형이잖아요. 그래서 소량만 얹어줘도 발색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틴트가 많이 묻어나온 면으로 안쪽에만 이렇게 진하게 발라주고 다시 뒷면에 별로 안 묻은 팁으로 퍼트려주면은 이렇게 레드리 포인트? 이것도 약간 형광등 켜주는 그런 레드 컬러인 것 같아요. 살짝 브릭 느낌도 있어서 브릭 레드 같은 그런 컬러? 마지막 컬러는 잠 못드는 12시 컬러입니다. 이거는 딱 팁에서부터 좀 어두운 낙엽 같은 그런 느낌? 10개 먼저 발라줄게요 헉! 얘는 진짜 브라운 색인데? 어때요? 이건 딱 분위기 있는 약간 낙엽 같은 그런 느낌이고 가을이나 겨울에 딱 포인트로 쓰면 분위기 있는 느낌? 볼 가운데 살짝만 해줄게요. 제형이 진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너무 예쁘게 되죠. 보들보들한 그런 실키한 느낌? 약간 가을 딥톤 분들이 쓰시면 또 분위기 있게 엄청 예쁠 것 같아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컬러?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를 보여드렸는데 저는 평소에 섞어서 쓰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믹스를 했을 때 예쁜 조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일단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오렌지 브라운 느낌의 달콤한 두시랑 딥한 브라운 컬러의 잠못 드는 1 2시이두 개를 먼저 섞어서 발라줄 건데 일단 오렌지 브라운 느낌의 달콤한 두시부터 발라줄게요. 얇게 깔아줍니다, 얇게. 짠! 잠못 드는 12시 컬러. 이 컬러가 되게 분위기 있는 초콜릿 립 같은 색깔이잖아요. 약간 낙엽 같은 색? 짠 어때요? 약간 입술에 진짜 낙엽 같은 그런 초콜릿 같은 걸딱 깨문듯한 그런 분위기 있는 느낌? 또 하나의 조합을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이 틴트를 받고 나서 처음부터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사용을 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코랄 컬러의 썸타는 4시랑 브릭 레드 컬러의 볼빨간 8시 컬러 이거 두 개를 섞어서 바르면 진짜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썸타는 4시 컬러가 블러셔로 진짜 예뻐요. 약간 이 틴트 바르는 날은 무조건 이 썸타는 네이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블러셔 포인트를 넣어주거든요 팁에 별로 안 묻어나 있을 때 이렇게 경계를 부드럽게 펴주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대에 묻은 양으로 블러셔를 해주고 있어요 그 남은 양으로 콧대랑 코끝 턱 끝에도 살짝만 터치해줄게요 이렇게 손으로만 발라도 뭉침없이 발려요. 볼빨간 8시 컬러를 가운데 포인트로 너무 예쁘죠? 이두개 조합이 제일 예뻐요. 아까 제가 인트로 때도 이렇게 바르고 있었거든요. 얘는 너무 진하게 발라줄 필요 없고 이렇게 한번 정도? 한번 정도 가운데에만 포인트로 발라주면 예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블랙루즈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크림마트 루즈 틴트 시즌2 리뷰를 해봤는데 저는 이 틴트에서 마음에 드는 점이 이게 립스틱을 갈아서 만든 크림치드 같은 짙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되게 꾸덕하게 발리면서 블러링하기 쉽게 잘 퍼지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을 해주기가 편해서 좋았고 저처럼 오버립을 좋아하시고 입제품으로 블러셔를 해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형의 틴트를 추천을 드릴게요. 조금 아쉬웠던 거는 패키지를 딱 봤을 때는 겉으로 구분을 하기가 좀 힘든 점. 이게 조금 아쉬웠고요. 여러 번 발랐다 지웠다 했는데도 이 제형 자체가 각질을 부각시키기보다 다는 있는 각질을 조금 덮어주는 그런 제형이어서 각질 부각도 생각보다 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썸타는 4시랑 불빨간 여덟이 이 컬러 조합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이제 출시가 되고 나면 은꼭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 b y e